1080 성경 파노라마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죠? 성경 단어 통계 프로그램과 워드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한 출애굽기의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가장 큰 글자가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호와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 글자는 무엇일까요? 모세, 다음 이스라엘 다음 금입니다. 연상되는 것이 있으시죠? 다음은 민족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어,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입니다. 모세 형 아론 바로 왕입니다.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자가 티끌 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 국기지요. 네, 프랑스는 블란서, 스페인은 서바나, 그리스는 히랍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산은 호랩산,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 보이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신발을 벗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의 키워드는 군대 그리고 예배 순종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곧열 번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애굽의 신들이 가짜이고 참내신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열 가지 재앙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 피 재앙은 크눔 하피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개구리는 헤카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는 개브 다음 파리는 캐프리 악질은 하토르 아피스 독종은 세크메트 우박은 누트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세트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라, 아툼, 호루스 같은 모든 유형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오시리스, 프타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열 재앙 전쟁이 애굽신들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접 재앙 전쟁은 바벨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인이 떼어지고 나팔을 불고 그 대접이 쏟아질 때 땅과 바다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첫번째에서 여섯번째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일곱번째 우박 재앙은 여섯번째 인, 일곱번째 대접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여덟번째 메뚜기 재앙은 세 번째 인, 다섯번째 나팔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번째 열 번째 재앙은 가장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때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기보다는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들은 모두가 일종의 심판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역시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70명으로 애국당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였다고 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어 이방인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 기준 대구 광역시 인구가 246만 명이었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무리를 지어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를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홍해가 어디인지 알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보이시지요? 이것은 2019년 현재 지도이고요. 이제 조금 확대해서 출애굽 당시 BC 1400년경의 지도를 보시죠. 이집트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람셋, 숲꽃, 그리고 에담을 지나 비하이로스로 옵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누에이바입니다 자, 더큰 화면으로 보시죠. 이누에이바는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뜻이고, 어, 폭이 8km 정도의 만입니다. 여의도의 네배의 넓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카바만의 평균 수심이 1000m 정도인데 바로 이누웨이바만 퇴적층이 쌓여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 떨기나무라는 책을 지으신 김승학 원장님이 쓰신 것인데 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이 추적해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홍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성경의 사건들을 볼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을 불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과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군대를 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사람들을 치는도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애굽군대를 보시고 애굽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앞뒤로 둘러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롱